두길 편안한 리뷰 오늘도 길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에서 리뷰하는 길품입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며 청년입니다 이렇게 채널을 오픈하게 된 이유는 회사가 너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씻고 자고 이 생활을 반복하기가 너무나도 실증이 났기 때문입니다.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유튜브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 저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도 지겨웠고 지쳤으며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한 시간이나 걸리는 출근 시간에 무언가 해보자 했고 차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차에서 리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네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안될것 같은 지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IT 제품을 좋아하고 애플 빠돌이 및 삼성도 좋아합니다. 영화, 드라마, 다큐를 보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부업에 관심이 많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30대 청년 직장인입니다. 이 채널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리뷰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